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현입니다 다시 8.15를 맞습니다만은 요즘 한일 관계가 전혀 없이 괜찮다고 합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조심스럽지만 한일 간 새로운 동반자 시대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화해의 월드컵 이후에 한일 간의 달라진 정서와 향후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조능의 김현철, 송일준 PD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도깨 송일준 PD 특파원부터 연결합니다. 송기춘 투파원, 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을 차례차례로 꺾고 4강에까지 진출한 한국팀의 투지,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월드컵 기간은 물론이고 월드컵이 끝난 지금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 방학이 한창인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 특별 활동을 위해 모처럼 모인 아이들이 얼마 전 학교에서 배운 제기차기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하이 유놀이 유놀이 에이치 유놀이 잘하나요? 유놀이요. 재미있습니까? 시기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が勝つたんびに 선생님,今日韓国勝ったねって 帰りの会が終わると手ホーミングこう手を叩きながらみんなが学校から帰っていくっていう場面も見られてとてもサッカーを通じて韓国を知った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大き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 월드컵이 끝난 직후ン 지난 7월 5일 이 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아, 학부 형을 아, 일일교사로 초빙해서 한국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이날 소개된 우리 놀이는 일본의 아이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부양 형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그 인사말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 참 잘했다. 이런 것이 진짜 한일 민간 교류가 아닌가. 철부지 애들인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아픈 역사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웃 나라의 문화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놀이를 공해 배운 한국말은 아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근감 느끼고 좋아하게 됐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전쟁 세대들의 그~ 일본인들이 그~ 한국을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느끼고 싫어했던 일본인들이 전쟁 세대 일본인들이 그~ 과거 역사성 배제하고 한국인일본인 관계 떠나서 이웃 나라로서의 인간적인 그~ 감정을 우리한테 보였대는 거. 이번 월드컵으로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TV 광고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공동 개최 파트너인 한국을 같이 내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식 매운맛을 강조한 이 컵라면은 일본에서 히트상품의 하나가 됐습니다. 辛いものっていう連想からあの基本的に赤ですねを使わせていただいたのプラスですねま赤いパッケージも含めてやはりあのワールドカップにおいてですね韓国のサポーターの方たちがま当然赤で染まるというあのことでしたのであのまあの韓国語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すかみたいな質問も非常に多か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効果的だったと思いますまあ、 한국 맛을 내세운 라면이 인기를 끄는 만큼 한국산 라면의 매상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서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습니다그렇습 월드컵이 다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였던 현대자동차도 월드컵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p World Cup, World Cup, World c 한국 자동차를 일본 땅에 자동차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 진짜 정착시 l d 로써 사명감을 갖고 한번 좀 전개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가수 구사나기 씨는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초국강으로소개하기도합니다그는한국말로한국을소개하는한로그램한국행하고 어, 있습니다. 는한국로서로는습니다는한국으한국으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으한국에서는한국으서한국으국으서는한서서는한이는서으로한는가 취재진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서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 남칸의 아, 발음은 아, 발음. 좋습니다. 잘, 잘 들립니다. 한국말 잘하는데요. 아, 서 한국 분이 어떻게 すごい気 얼마 전에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보안은 일본에서 한국 열풍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한국 스타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팬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이 일본 녀석. 그런데 그녀가 구입한 서적은 순한글로 된 책이었습니다. 한국あの全部ハングルじゃないですか韓国語わかりますかいや全然わかんないのですごい勉強しようと思います興味がすごいあってこれ買ったのねそう거うこれも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한국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笑>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어 교재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어 붐이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국영방송인 NHK는 지난 봄부터 한국어 강좌를 주간 단위에서 매일 단위로 편성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해 왔습니다. 한 주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 확정 이후에 일본의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소호의 신 매일 특시를 올렸습니다. 그냥 드컵노미나즈 相手国の生活あるいは地方と다道する。え、それがテレビ그同じようにこの画面を使ってえ、相手国をこの다음月の間紹介したということ。この다음月の間でおそらく過去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이탈리아전부터는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TV와 사이의 한 아나운서는 한국과 이태리전을 한국인보다 더 감격스럽게 중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텔레비를 보는 일본의 도 한국에 박수시 やっぱり過去いろんな歴史があった上に今回いろんな経緯ありましたけど縁あって共同開催のパートナーになったわけですからうんあそこでの韓国の頑張りを無視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ですよねやっぱり隣に住んでいる方々がそれだけ頑張ってたら普通隣に住んでいる住民は反応するはずだと僕は思うんであのそれだけイタリア 어아사슬方々に怒られましたけどどっかで間違ってないぞって気持ちも持ってます。TV 아사の의간ニュースプログ인뉴ニュースステーションを 진행 하는 구메 히로시 씨. 그는 한국이 탈리아를 누른 다음 날오필승이는 글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와서 일본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羨ましいすごい。共同開催国の同僚でパートナーですから僕はこれから韓国を応援して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 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時にオーピルソンというハングル文字でここでこう書いてたんですけどそれはあの事前に久米さんもしてたんですかどういう意味かもちろんしてましてあの僕の服は私のあのスタイリストって私の妻がやってるんですけどあのどうしてもハングル入れたいって言ってですねあの韓国をできる人にコピーを送ってもらって本当はこれ全部入れるはずだったんですけどここのその切れのスペースもあるしここまで入れるはずだったんですけどここまで 아, ってあ、必勝うん。次の試合にも勝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で、ここに入れたんです。日本 1類インニュースプログラム 17年越えけいます。があい過あの、共同市最高韓国があんだけ頑張ってるってのは誇りに思いますね。で、ここから応援したいと僕は当たり前ですよ。共同市が頑張ってこんな嬉しいことはないと本当に心底思いました。で、僕の子供の頃やっぱりその韓国の方大勢日本にいらっしゃってあの <笑> あ北朝鮮の方もいらっしゃって朝鮮半島の方大勢いたわけですね相当差別って言いますかね偏見がありましたねで子供の頃からそういうのは非常に不愉快だと思ってましたからでなんでこんなにねお互いに偏見持つのかっていうのは理解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今回はそういうのをま大きく払拭するチャンスだろうなとは思ってましたけど、あの結果がね。日本人が少し目が覚めたんです。あれで韓国の方がすごいじゃん。まあ、 힐그 마케다나, 알니다몇번니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 태도는 신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오사카 본사에서는 지역판 신문의 기사 표제를 아예 한글로 다는 하 파격을 보여주기 도했습니다그습니다그렇습니그다 そして感動してですね次まああの頑張ってほしいと韓国に頑張ってほしいとでそれはあの97年年ね、ソウルでですねあのワールドカップのフランス大会の決勝失礼フランス大会の予選がねあった時にですねま韓国が日本を応援してくれたとそれのま今度はお返しだと ここまでその皆さんがですねあれすると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열풍그の심에は 월드컵을 한일 간韓 상호 이해와 친선에 도움되는 쪽으로 国도하고자 했던 일본 언론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도도 잘해주고 또 많이 해주고 그리고 참 선의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두 나라 사이의 국민의 상대에 대한 그 이해, 이것이 더 정진이 돼야겠다. 결국 상대를 알아야, 알아야 친선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언론의 이런 자세는 6년 전에 월급 공동개최가 결정된 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개최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본의 축구계와 일본 국민들에게 공동개최의 문제점보다는 좋은 점을 강조하는 보도를 주로 해보는 것도 일본의 언론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월드컵을 통해서 형성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손일진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양국의 화해무드를 위해서 일본 언론이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들립니다. 김현철 PD, 이, 아무튼 이번 월드컵의 또 다른 성과로서 양국 간의 그런 그 화해무드, 국만 감정의 완화 이런 것들 지적할 수 있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일 공동 월드컵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유치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미묘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재했습니다. 일본보다 3, 4년 늦게 뛰어든 한국이 FIFA에 정식으로 월드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유치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에도또 한국이 밥숟갈 들고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다해 놓은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철두철미하게 이걸 갖다 우리가 주실 해 두고 이번에는안 뺏겨야 된다. 88년 올림픽을 한국에 빼앗겼던 일본. 이번만큼은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개최를 한다면 아발란즈 회장 마음속에는 일본이 마음속에 있었죠. 하지만 전 세계 피파 집행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간 한국의 뒷심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에선 두 나라의 대립을 걱정해 공동 개최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공동 공제 실태는 거야, 끝까지. 한국에서는 하자고 제일 했었나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 그것도 예민한 문제지. 우리도 감히 그, 그 일본을 지지한 아벨란제 회장도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코호스트는 You can talk over my dead body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은 시체 위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살아서는 내가 있는 동안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1996년 5월 31일 마침내 저 개최국이 저 선정됐습니다. le t é exécutif u n a n i m i t a c c e p t e propositions, e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일 양국에게 월드컵 공동 개최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공동개최는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매치인 문제 여러 가지를 갖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오는 계기가 되지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 그로부터 6년 후 드디어 21세기 첫 월드컵이 그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요코야마의 결승전도 외치 ましょう. 아시아를 대표한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대체국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전적이었습니다. 한일 두 나라 모두 16강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16강 본선 지출은 일본이 먼저 확정했습니다. 전는 1승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는. 1승만, 그 폴란드전 때 모든 원을다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16강 되다 보니까 거기서 왔지 싶은 거예요. 아, 솔직히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는 못 가면 어떡하나. 우리 꼭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 안 가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버키의 에르긴. 코라키의 히팅 일본의 16강전은 공교롭게도 우리와 형제의 연을 맺고 있는 터키와의 한판 승부. 월드컵을 위해 20년을 준비했다는 일본은 16강에서 뼈아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일본 진출 못했다. 16강 떨어때다때땡으로 나름대로 하이파이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죠. 그런 게 있어요. 잠재유 씨 같은 게 일본이. 뭐 때린 사람은 그런 거 잊지만은 맞는 사람은 그 잊지 어. 못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들한테서 듣는다든지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뒤돌아서면 일본 동화안 했거든요. 어 겉뜨러는 일본하고 한국이 결혼 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 막상 그 일본이 좁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더선 마음이죠.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세요? 저한테요. 가놓고 이해합니다. 그걸.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일본 초보로 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이 졌다라는 그 소포가 나오자마자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나빠졌거든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이런 분위기는 바로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을 비방하는 글들이 아따투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의 국민 감정까지 악화될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곡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비난의 글은 조회수가 2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은 강호 이탈리아와 8강 진출을 놓고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 월드컵 기간 동안 뜨거운 응원전이 벌어졌던 일본 신주쿠의 한 한국 식당. 팔강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의 결전이 벌어진 그 시각, 조국을 응원하는 한국인들 틈에 일본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 네. 자, 시작부터 FIFA 랭킹 6위의 축구 선진국 이탈리아, 볼까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그들을 맞아 한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치열한 몸싸움을 펼쳤습니다. 자, 조안, 안, 사, 종료 2분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터진 동점골 한국팀의 투지는 함께 지켜보던 일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안정환의 골든골에 두 나라 젊은이들은 얼싸 안았습니다 16강에서 탈락한 자국 팀을 대신해 한국 팀을 응원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는 일본인들의 응원은 한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옛날에 식민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우리를 깔보는게 있어서 그런 걸좀더 응원을 안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라 조금 놀랐어요. 옛날 그좀 좋지 않는 감정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응원하니까요. 예, 저는 어. 나이 먹어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예, 원을 하니까요. 아. 대외적인 거하고 소공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건 호의라고만 생각하지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 아 그렇게는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니다 일본인들의 응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한국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주 본 얼굴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너왜 왔냐? 그랬더니 응원하러 왔대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 응원하러 왔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너 혼내니? 다 땜마야니? 하고 제가 단독입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땜마야였대요. 그냥 재밌으니까 했고 그리고 우리가 16강에서 끝났는데 머물렀는데 니네들이 한국이 뭐 8강에 가? 4강에 가? 그건 안 되지 하는 마음이지만 재밌으니까 우선 끼어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응원을 같이 하면서 어? 우리는 못했지만 한국이 8강에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어, 일본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해서 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느낀 감정 같은 감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 인연으로 봐서는 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보다 뭐 어, 한국을 응원하는데 꼬리키미 없이 운영할 수가 있죠. 한국을 응원하는 함성은 일본의 한복판,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도 울려퍼졌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립경기장을 한국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이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던 지난 6월 25일, 경기장에 모인 제1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빗속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대일동포들은 일본에 사는 동안 처음으로 크게 외쳐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류가 쓴 칼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육탄 공격이 주된 한국 축구에서 그는 신흥공업국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축구광이라는 무라카미류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とにかくポルヨーロッパまで行ったぐらい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で、それを引きでもとも、行けるのに、あそこでパでしたっけね。もうシュート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で、ちょっとね、その時にね、あのアンになったんですよ。 하지만 4월 후 스페인 전이 끝난 후 발표된 그의 칼럼은 정반대 내용이었습니다. 는 달라진 한국 축구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평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또이 맞네. 다만 특히若い人ですけど あのこうなんかこう変なフィルターを通さないで韓国っていう国を見てる人が非常に増えてるんでもともとそういう要素はあったんですけどあのワールドカップを通じて韓国チームに 감동한 사람이多ですからね 월드컵 직후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은 월드컵을 통해 절반 이상이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된 것일까? 월드컵 한달 동안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무엇을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음 ,まあ ]怖い. 응怖いという。のは言葉が悪くて、脅威と言った方がいいかな。正しく言えば脅威がいうか、いですよね。 사실은 그 경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경기에 놀란 거는 저는 49% 이하라고 보고요. 그 응원하고 국민적인 응원 그중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응원하는 그 파워 그 문화를 보고 야 이거는 우리보다 뭔지 모르지만 세다. 젊은이들이 친구 될때 제일 중요한 게참 나랑 나한테 잘해줘서 된다라기보다는 저 친구가 멋있다, 강하다. 내가 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거든요. 바로 이 현상이 일본의 젊은이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사귀고 싶다라는 인상이 일어난 거죠. 월드컵 때 갔었던 와이 시기라도 이렇게 모시겠다는 데서 그 중의 이 시기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つは仲間意識、 한국인들에게도 이번 월드컵은 새로운 계기였습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한국은 이번 대회로 어쩌면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씻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축구 하나를 본다면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땐 경쟁 상대를 생각했던 아시아의 그 일본 상대보다는 이제는 세계, 프랑스가 우리 상대이며 영국이 우리 상대고 이런 스페인도 우리의 그 같은 상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된 거죠. 이번에 우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그런 일본의 태도가 더욱더 얄밉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우리 스스로도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이런 그 바탕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떨어졌고, 우린 그 다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응원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뭐 우리가 드디어 일본까지도 인정, 일본은 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의식으로, 이쪽에 그 자부심 같은 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됐다고 볼수 있죠. 친구는 이번 월드컵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한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앉아만 했어. 앉아어 다나꼬입니다. 잘부탁해요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를 도모하는 이 모임은 월드컵 이후 회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월드컵 때문에 회원들이 혹시 늘지 않으셨어요 아, 하이, 늘었습니다네. 네, 안으로 실질의, 에, 이런 곳에 온 회원과 인터넷의 사이트라서 인터넷 회원은 별로 있는 건데 인터넷 회원은 많았졌어요 7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본인 분들도 있고 저도 모쪼록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 일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갖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문화 교류도할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이 이 작가에 모여서 이로 이루, 일어나 하나씩 얘기를 하있습니다 단일 젊은 세대의 교류는 공동 월드컵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차이보다는 닮음을 더 많이 느끼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수십 년간 어른들이 깨지 못한 벽을 한달 사이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려는 이들의 열망은 월드컵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일 감정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를 막고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하지만서도 근데 문화가 막혀 있으면은 나중에 개방되면은 일본 문화만 완전 독점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대항할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면은 この 6세기のくだら時代には多くの人の往来がありました。その時は日韓 10人 이가 교류 했다는스네. 근데 これ가 역시 今後の日本と奥の間の 한つの 목표, 그달아 시に戻ろうということ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네, 월드컵이 한일 양국의 동반자 관계로 접어든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성급한 낙구하는 아직도 근무인 것 같습니다. 이 조은영 PD, 이 과거 문제가 등장하면 또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게 한일 관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1년 앞둔 지난해에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아, 우익 교과서 문제로 두 나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적이 있습니다. 아, 월드컵 이후 해빙기를 맞긴 했지만 최근 다시 양국의 우회 찬물을 끼얹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한일 양국이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코쿠의 에이메현. 요즘 이곳에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간이 작년 한해 동안 일본과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익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곳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히메 현은 지난해 장애인 학교에 우익 교과서를 채택해 무리를 일으킨 바 있는데 올해 신설되는 현립중학교에 또다시 우익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本当の意味で日韓親善、日韓関係をですねまともな国同士の関係、まともな国民同士の関係にする上でですねはるかに役立つ教科書だと信じております韓国のメディアの皆さんが正しく伝えないということで生じている誤解だ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韓国のね、体質を批判なさった日本がですねあ総督府時代にですね良い政治もしたということを含めてですね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양국의 우호를 해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증폭되어 왔습니다. 지난 99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기 국가법은 일본 내에서도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와 국가인 기미가요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그런데 이를 다시 공식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 또한 틈틈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겼고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전쟁 피해자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요청을 빌미삼아 자국의 방위만을 위한다는 철칙을 깨뜨리고 우길 승천기를 개항한 자위대 함정까지 해외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사대국의 위용을 갖춘 일본은 전시 동원령에 비견되는 유사 법 제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자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주적으로 간주하는 이 법은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지니포という名前でやっぱ日本がですね、やっぱ朝鮮や中国、そしてアジアに対してやっぱ侵略戦争を行う法律で、やっぱそのことに対して本当に絶対にこれを阻止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 경제가 침체된 지난 10년간 일본은 줄곧 보수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이 지금 장기 침체 빠져 있습니다. 침체에 빠지면서 일본 사회가 상당히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고 일본 경제의 보수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20년대 일본이 장기 디프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해결을 못하고 보수하러 가서 만주사별로 가서 태평양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본의 군비 확충으로 연결이 되고 일본의 시민사회가 위축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위기 움직일 때마다 당국은 들썩거렸습니다. 각종 민간 교류를 정지시키며 극단적인 대응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쪽에서 약속인 시인사 문제나 그 교과서 문제가 생기다가 가지고 일본하고 그 지방 교류를 중단한다는 것은 난세했습니다. 있어도,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 학교들이 일본 애들이 한국에 오고 한국에 일본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한국을 지켜주는 힘이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끊는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끊는다는 거는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제스처 해가지고 우리의 힘까지 친한파까지 전부 끊어버리는 결과를 났었거든요. <목소리> 한일 두 나라 간의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우리에게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패전 후에 동시에 이 과거 해방 이전의 문제를 정리를 못했어요. 한국은 친일파들의 의해서 이 국가가 지도되어 왔고 일본은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 시대 때, 이거 한국 신민 관료들의 의해서 그 지도 대원른 속에서 한일 간의 과거 청산은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이 공범으로서 우리도 같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청산을 그 지연해 왔고 아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일 두 나라의 잘못된 과거 청산. 그 시작은 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3억 불의 보상금을 받고 서둘러 과거를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65년 체제는 한마디로 냉전 체제이고요. 어, 미국의 중계에 의해서 북한 봉쇄, 중국에 대한 대항, 공산권에 대한 대항 체제로서 한일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65년 체제에서는 과거 과거 사회에 대한 청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전후 새로운 국제관계를 맺는데 과거에 대한 청산 없는 국제 관계나 아마 한일 기본 조약뿐일 겁니다. 어,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한일 관계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죄는커녕 한일 협정 체결로 받았다는 보상금조차 단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할 희생자들에겐 아직 해방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요, 사죄를 요구하고 반성을 요구할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동안에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많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단한 번도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거의 정치적으로 그저 말만 그렇게 한다면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누구는 뭐 끊임없이 돈만 필요하면 와서 과금 문제 가지고 장사하느냐 이런 식의 욕을 할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518번째 벌인 시위. 이날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힘은 일본의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민주당 오가자키 도미코 의원은 종군 위안부 보상을 위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어, 도속에踏み込んできたことえ、足を踏んだ方は忘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踏まれたことは忘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私たちは加害国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きちんとしたあの戦争責任を果たすということが大事でえそのことがあの本当に未来に対して仲良くできる国になっていく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慰安部ハルモニーでに催さぬナノメ 할머니들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에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히사다히로이또는 2주 동안 이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 이뻐. 나 이뻐요. 나 이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법학을 전공한 히로이또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나눔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히로이토가 유안부 문제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교과서에서 정신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배웠습니다. 나눔의 집을 찾아오는 일본인 방문객들은 하루 평균 3, 40명. 방학 되면 한국인보다 일본인 방문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 <목소리> でももっとやっぱり日本人も知らない人がいっぱいいるしもっとこの人に知ってほしいお互いにあの分かり合う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り今だけじゃなくて過去どうだったのかっていうところも含めてあの理解し合うっていう毎週水曜日明曜 지난 100년간 풀지 못한 한국과 일본의 과거는 두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이틀 뒤 일본 에이메현 시민공원에서는 우익 진영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한국에서 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 기보 주쇼 수센덴코. 집회에 참석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우익 인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이메연 현청에 채택 반대를 주장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역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경 항복판에서 한일 간의 청년들이 얼싸안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것이 한일 간의 미래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ですね 戦前の植民地化や侵略の歴史を肯定する人たちも確かにいます特にそういう人たちは権力者層であったりいわゆる地域の有力者であったりいわゆる支配層にそういう人たちが多いです しかし私たちあの名誉権力もない一人一人の日本人はそういったことをさためあののがこをげ今も戦ってます 이들 평범한 시민들과, 한국의 시민단체가 합심해서, 에이 메연의 우익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이날 밤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 청사 주위를 인간 띠로 에워쌌습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우익 세력을 막기 위해 양국 의 시민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으나라 시민들의 연대만이, 진정한 과거 청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やはり重要なのは交流であって交流して韓国人のこというものが分かって初めて過去の歴史についてえ、理解しなければいけない反省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こういうろは生まれるわけでしょうだからねやはりあの、交流は必要です最初にそれがなければねえ、本当の意味での前進ていうのはないんだと思います <웃음> 한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한바탕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양국 역사상 처음으로 싹튼이 우호적 분위기는 두 나라 사이에 놓인 많은 장애물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한일관계가 시작돼야 한다고 이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2년 체제의 핵심은 시민적 한일관계입니다. 시민적 한일관계라고 한다면 은 역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는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다 인권을 중시하게 되면 은 과거의 인권 문제도 자연히 중시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의 시민사회가 성숙하면 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한일시민사회의 연대로서 일본의 그런 보수화를 군비 확장 그런 길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길이 해결된다면 은 새로운 시민적 한일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로 연결되고 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네, 결국 이번 월드컵의 공동 개최로 확인한 게 있다면 은 한일 두 나라 시민들의 건강한 연대의 가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수세기에 걸쳐 애정이 교차하는 운명적 관계가 축구 덕분에 쉽사리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진 않습니다만는 모처럼 쌓둔 희망의 징후들이 한일 두 나라에서 모두 더욱 커져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양쪽의 시민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 다가가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극우 인사들의 그릇된 역사의식이 다시 걸림돌이 되는 불행한 일은 되풀되지 이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